자, 오늘도 리얼타임으로 같이 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다이어리는 A6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용지를 먼저 꺼내기요 내고 오늘은 어떤 거를 쓸까요? 제가 이굿찌 포장지가 있는데 오늘 이거를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버렸어야 하는 종인데 이것도 제가 언젠가는 다이어리 꾸미기에 써야지 이러고 안 버리고 뒀어요. 칼로 자를까요? 칼로, 네, 자를까, 살? 잘라두고, 그음 얘를 아, 오늘 속지를 다른 거를 써볼까요? 속지를 이 검은 속지를. 그리고 구멍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려 놓은 대로 됐다 얘를 속수로 쓰고 까요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으로 붙이고 빈티지한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종이를 덧대서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만큼을 찍고 이런식으로 하고 그리고 얘는 이만큼을 여기로 좀더 자를까? 이런 느낌? 아니면 좀더 작게? 괜찮은데요? 이런 느낌 이렇게 얘를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긴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면 좋겠는데 스커가 어 예쁘다 뭐야 굉장히 예쁘네 생각보다 예쁘네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어, 뭔가 약간 긴 사이즈의 아니야 이건 밝은 것 같고 이거 이렇게 붙일까요 일단? 어 이거 너무 예쁜데 테이프로 이 빈티지 원서 먼저, 요렇게, 요렇게 붙이고, 요 포장지도 어떻게 붙었지? 이런 느낌이었나? 어, 뭔가 아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얘가 으! 으! 어우, 뛰다가 망하겠다. 안되니까.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할까요? 난 아까 도대체 어떻게 붙였던거지? 아까 이게 아니었나?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어 뭔가 이게 더 앞이었나? 일단 이렇게 붙여보고 아 모르겠다 자르고 얘는 얘도 아까 얘 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얘를 제가 줄일까? 제가 아, 줄입시다 이 정도? 이거를 그냥 붙이면 좀 심심하니까 오랜만에 돌리 페이퍼. 돌리 페이퍼가 왜다 붙어 있어? 돌리 페이퍼를 이렇게 붙일까요? 아니면 그냥 붙일까요? 아니면 돌리페이퍼를 꽃 뒤가 아니라 여기 오 여기 인터타 여기 붙여야겠다 여기에. 솔쩍. 여기도 밖에 두부 장사가 왔나봐요. 저 종소리가 막 울리는데 하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게요 예쁘다. 띄어서, 이렇게, 짜, 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자르고, 뭔가 이 위쪽이 허전한데 위에는 위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위에는 뭔가 어, 뭘 붙일까? 마비? 아니면 어 새도 괜찮다 어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마비 나비, 나비. 오, 이거, 이것도 나비 예쁘 오! 이 나비 예쁘네? 아니면, 시계. 시, 오, 시계 예쁘다. 시계 붙일까요? 시계가, 이 시계도 예쁘다. 이 시계. 오! 굉장히 예쁜데? 오, 여기 우표 같은 스티커도 있네. 아, 시계가 나을 것 같아요. 시계를 붙이도록 할게요. 시계 스티커를! 여기 붙일까? 으 아따따따 으야야 잘 맞춰서 이렇게 괜찮은가? 아씨 좀 미, 밑에 붙일까요? 너무 위에 붙인 것 같은데 좀 약간 이 정도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얘는 자르고 어 오늘 밖에가 좀 시끄러운 것 같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기에 왠지 아파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아파 스티커 중에 뭔가 유칼립투스를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유칼립투스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우다 얘를 약간 이런데 이런데 오이씨, 다 예쁜데? 음, 여기에 붙일까요? 여기에 붙일까요? 여기도 예쁘고, 일단 여긴 예쁜 것 같아. 여기는 붙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일까요, 그러면? 이 잎사귀 두 개짜리? 어떻게 붙일까?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아유, 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여기? 아 쉽지 않네. 어디가 예쁜지를 잘 모르겠네. 아니면 은 잎사귀를 하나짜리 할까요? 아래처럼? 아니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어, 이 귀엽다. 얘는 다시 넣어두고. 귀엽죠? 귀엽네. 그리고. 여기. 아이고, 잘 떨어졌네. 여기서 견출지를 하나 붙일까요? 여기에. 괜찮으려나? 아,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크라프트 견둘지 이건 사이즈가 커서 아 얘를 잘라서? 잘라서 붙일까? 이런 식으로?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음.. 이대로 붙였을 때 보겠다. 아 너무 크다. 그리고 도장을 그러면 이 위에 하면 되겠다. 도장은 어떤 걸 찍을까요? 음, 이거? 아니면, 새. 새를 찍어야겠다. 자, 아, 아, 아. 잉크는, 잉크를, 검은색, 초록색, 모르 셀까요? 남색? 아니면 주황색? 아, 주황색은 아닌 것 같고. 초록색? 검은색으로 그냥 쓸까요? 무난하게? 잉크패드에 잉크를 잘 묻혀서 이렇게 잘 찍혀라 오우잘 찍혔다 오우 잘 찍혔어 정리를 하고 자 왼쪽 페이지 아니구나 오른쪽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왼쪽을 꾸미도록 할게요 근데 왼쪽을 어떻게 꾸밀까요? 왼쪽에는 아무래도 일기 쓸 공간도 좀 마련해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떡하지? 어떻게 꾸미리 메모지? 메모지 메모지를 쓸까요? 응? 뭔가 좀 예쁘다 이 메모지, 이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예쁘다. 이렇게 배경처럼 쓰고 아까 잘라놨던 얘도 아이고 모겠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오, 이 마테도 예쁘다. 이 마테를 일단 배경으로 붙일까요? 무난하게 그리고 이 위에 얘 이거를 이렇게 붙일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배경처럼 쓸가래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걸 붙이는데 아까 썼던 이거를, 요렇게. 아니면, 괜찮나? 뭐, 이렇게. 요렇게. 오, 이것도 괜찮다. 네, 일단 이를 먼저 붙이고 그리고요. 붙이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우표. 되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큰 사이즈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큰 사이즈의 우표들이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쓸까요? 오 이것도 괜찮다 이 아니면 이거 이것도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어, 예쁘다 이거 이렇게 붙일까요? 두 개? 어 어머 어어어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래 안 찢어져서 다행이다 왜 이런 거니? 종이가 너무 얇아서 그런가? 그냥 풀로 붙일게요. 혹시 또 찢어지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거를 먼저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붙이고 그럼 나는 오늘의 일기를 어떠 써야 될까? 일기를 쓸 데가 없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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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색감이 진한 크랍. 이, 짜. 아, 얘보다는 이 수첩이 난것 같아요. 수첩. 나중에 쓰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옥스포드 노트... 그냥 수첩으로 씁시다 아이고 아이고 마이크 건드렸다 수첩을 이렇게 쓰고 그냥 붙이는 것보다 약간... 이건 아니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거를 얘를 붙이던가 아니면 면이 회색 요 마테를 어 이거 괜찮겠다 찢어서 여기에 붙이고 여기도 좀 자르고 이면 예쁘겠다 뭔가 더 하고 싶기도 한데 뭔가 더 하면 왠지 지저분해 보이거나 할까봐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음, 음, 음. 일단은 구멍을 뚫겠습니다. 타공을 먼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타공을 다 했고 그러면 은 오늘의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쓰기 전에 오늘 날짜를 먼저 찍고 일기를 쓰도록 할게요. 오늘이 며칠이니? 오늘이 5월 29일입니다. 29일 날짜를 여기다 찍을게요. 약간 짧았네. 괜찮아. 오늘의 일기는 어떤 펜으로 쓸까요? 갈색 펜으로 쓰겠습니다. 아, 이렇게 일기를 간단히 써줬고 스티커를 하나 붙일까요 스티커를 붙일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일까 뭔가 작은 사이즈의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거 어 이거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붙일까요 오나 이거 네, 괜찮은 것 같아 를 조금 더 올려 붙여야 겠다 이렇게 너무 올렸나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 돼. 드디어 이 종이조각이 남았는데 아까우니까 어, 이렇게 붙여야겠다 해 주고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어나 다이어리 어디다 지아 여기다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나갑니다 이제 다이어리에 끼우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빠바바밤 어디야 여기지 이게 여기. 이렇게 끼우고 아 여기 안 뚫었네 자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가 기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